사시미 집이 일하다가 미국에서 직업이 바뀌잖아요 먹고 음. 살기 위해서 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식당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스시집에서 일하다가 초창기 때 되게 재미 좋았어요 음. 차렸다면 대박이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직업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죠 그쵸. 그래서 이제 미국 식당 이제 롤 배우고 또 음. 스시 하고 그런 위주로 장사를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가신지 미국으로 한 20, 3년 23년, 23년 4년. 네, 와, 렇아지 않아요? <웃음> 저보다 5살 신분 되게 많아요 <웃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좋 <웃음> 네.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국분들이 대단하세요 가수 다 정착하시니까 <웃음> 네. 한국사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 만약에 소주를 판다 진로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음. 미국에 데리고 와서 음. 갈비 먹이고 불고기 먹이고 우리가 사주고 그래서 홍보가 되니까 몇십년 동안 음. 그렇게 해왔어 음.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불고기를 그래서 LA 같은 경우 코리안 바베큐하면 되게 유명해요. 한국 사람이 뭐한 20%고 나머지 80%는 동네다. 그래서 어... 많이 팔아져요. 이렇게 어... 많이. 소주도 그렇고. 네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저기 진로가 이제 ESPN에다 광고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새 광고 안 했거든요. 주류사에다가. 저도 소주 엄청 먹었어요. 네네. 광고하느라고. <웃음> <웃음> 이제 백인에도 이제 먹이고 이제 나도 뭐 같이 마시고 이게 소주다 하고 알려주고. 홍보사면서 계속. 어... 계속 족죠 호략,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음. 타이 식당이나 일본 식당은 정부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딱 돼갖고 짜여져갖고 네.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한국 식당은 각자가 고생해서 자기가 이제 주류사에 멋있게 차리고 싶어 음. 근데 자기가 식당 요리를 하잖아요 식당에 네. 같이 했으니까 그걸 표준화를 못 시키는 거지 음식에 대한 표준화 음. 마케팅 전략도 잘못자고 음. 그러다 보면 돈 몇십만 불 투자해갖고 망하는 거가 많아요 음. 그걸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그시가 그러니까 만약에 차렸다고 멋진 레스토랑을 그 우리도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제 음.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한게더 드문 것 같아요 여기서 에 이렇게 보니까 마포갈맹도 들어왔고 백정도 음. 들어왔고 경복궁도 들어왔고요 네. 다 이제 한이 타월에만 차려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 현지인들 상대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네. 근데 한국사람 상대를 해요 네. 다 들어가서 현지인 상대는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 헐리우스에서 음. 차리고 에리다운턴에 차리고 베버리에서 차리신 분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뭐 스시만? 네 스시만 스시만 네. 하시고 스시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면을 음. 추가를 했어요. LA는 그 계절이 항상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시가 이렇게 좀 약간 일반 사람들이 찬 음식이라고 생각을 음. 해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좀 춥거나 비가 오거나 음. 비는 잘오진 않지만 음. 겨울이 되면 스시의 매출이 좀 떨어져요. 음. 그래서 이제 좀 따뜻한 한국 라면요아니 일본, 이, 일본식 일본 라면 일본식 네. 라면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 친구들은 굉장히 그. 한국 라면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아 나면? 그건 이제 저기 멕시칸 애들 음. 아 왜냐하면 멕시칸 애들이 한국 사람 들에서 많이 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건축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잔디깎기뭐 이렇게든지 뭐 한국 식당에서 많이 일해요 음. 거의 힘든 일은 이제 멕시칸들이 음. 일하니까 네. 걔네들이 이제 많은 한국 음식을 접하죠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라면도 많이 먹게 돼요 음. 근데 왜백인 애들은 한국 라면을 잘안 먹냐면 면이 되게 소프트하니까 그러니까 파스타 종류에 익숙해져서 갖 네. 그러니까 음. 퍼짐은 안 먹어요 퍼진 걸 싫어요 해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거기서 언제 나왔던 거예요? 5월 말. 월 말. 네. 그때 다문 닫게. 어그 아, 3월 15일부터 문 닫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3월 15일에 음. 그 네. 행정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불필요한 네. 부서는다문 닫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식당 업계는 그 스테이크 아웃하고 배달만 음. 허용을 했어요. 음. 술집 뭐뭐 뭐 그런 데다문 닫고. 타격이 심하셨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오는 데가. 음. 그러니까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음. 낫고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전국적으로 다. 음. 질문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웃음> 네,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네, <웃음> 네. 견딜 수 있는 거랑 나가 네. 견딜 수 있는 거. 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오니까 음. 지원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셨지만 자기가 이제 또 실업수당 받고 네. 플러스 600불을 더 줘요 그 가게는 그러면 뭐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가게는 어떻게 지원하면 우리한테 돈을 줘요 PPP라고 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세금 보고한 거 기준으로 해서 돈을 줘요 오. 그러면 거기서 전에는 그는 70%를 네. 종업원 월급을 주고 네. 나머지도 경비를 쓰면 다 탕감시켜주면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5만불도 받고 어떤 애들은 뭐 10만불도 받고 어떤 애는 뭐 100만불도 받고 큰 기업 중은 오. 근데 그렇게 음. 많이 받는 애는 큰 프랜차이즈. 예요 근데 걔네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죠. 왜냐면 너희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밑에 음. 소상공들이 못 가져갔다, 못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음. 스타벅스 회장이 난리 쳤죠. 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소상공리를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소상공이 죽으면 다 죽는다. 소상공은 살려야 된다. 우리가 기부를 해야 된다. 음. 그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이제 탐감을 해줘요. 근데 이게 길어졌잖아요. 코로나가. 음. 이제는 이제 50%. 그거를 음. 종업원으로 그 돈을 쓰면 음. 나머지 거 전부 다탕가안 음. 받는, 받는 걸로 그걸로 이제 버티는 거죠 음. 뭐 현재에서는 그렇게 막큰 충격은 없었겠네요 음. 어차피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네. 못 받는 사람도 있죠 조금 밖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뭐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장사 잘 되는 것은 오히려 더 손해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음. 원래 그거보다도 장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는 이제 직장을 문 닫으면 실업이 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실업자가 되는 거죠. 자영업자도. 근데 자영업자는 실직사는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종업원들만 신청하게 되고, 근데 종업원은 페이로를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걔네들이 타먹고그 음. 다음에 트럼프가 또그 어, 추가로 주마다 600불을 줬었잖아요. 7월 말까지. 그니까는 러그 친구들은 주위에 뭐 1000불 이상씩 받아마니까 음. 괜찮은데, 자영자는 뭐 그냥 있잖아요. 음. 근데 기타 경비에다가 월세에다가 그게 다 나가잖아요. 음. 문을 닫고 있어도 주인이안 깎아져요. 월세. 다. <웃음> 네. 월세는 문을 닫고 있고 세일이 없어도 음. 월세는 다 나가니까 음. 그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제일 높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는 음. 대출 형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뭐몇 퍼센트는 애들 공급으로 주고 근데 문을 닫고 있으면 직원이 일을 안 하죠. 근데 월급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주인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월급을 주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이 실직수당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월급과 실직수당 중에서 실직수당이 현재로는 많거든요. 내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그래 더만한 달에 4천원씩 가려 가니까 음. 더 많은 거지 일하는 거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게 심각해요 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못 주겠다 더 이상 일을 하러 가라 일하면 주겠다 음. 그런 식으로 바뀌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죠 음. 그리고 또하나 지원책은 정부에서 장기중자를해줘요 그것도 이제 세금 보고에 따라서 세금 음. 얼마나 세금을 내는 예, 줄에 예, 따라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음. 그건 좀 액수가 커요 그래서 저희도 네. 이제 15법을 받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1년 후에 상환하는 걸로, 그 1% 이자, 그리고 30년 동안 갚는 걸로,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버티는 거죠, 지요 음. 어차피 그것도 부수지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폭동 나죠, 미국은. 음. 그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여기는 그래도 스트레스 풀 때가 있잖아요 먹자나 네.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미국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집에만 있으니까 어디 뭐 누굴 만나고 싶어도 어디 가서 레스토랑 가서 만나야 되는데 식당 가서 만나질 수가 없는 거야 커피숍도 다문 닫았고 스타벅스 다문 닫았어요 아웃만그냐 음. 안에 가서 먹을 수가 없고 누구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사고를 치는 거야 쌓이니까 음. 이게 그래서 복동도 이렇게 네. 막 뛰쳐나가서 뛰쳐나가서 예, 예. 음. 자살도 하고 음. 우울증 관련 사람도 많고 그래도 다행이잖아 빨리 이쪽으로 너무 오셔가지고 저도 그때 나오려고 했는데 네. 마침 여기서 10살 격리한다고 해갖고미룬거지안나와힘들라고안 네. 네. 나오려고 네.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5월 달에 나고 그 안에 나온거지 그냥 그럼 격리했죠. 하시고 네, 10살 격리하고 어, 네. 나오신 게 훨씬 나은 아, 것 같아요. 제가. 어 낫죠. 그래도 <웃음> 이제 저희 기반이 그쪽에 있습니까 네. 항상 신경을 쓰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좀무황장 하다가 이게 헬스 같은 데서도 지침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대신에 그거를 내가 어겼을 때 이제 지침이 쫙 이렇게 나와요. 위생과에서 거리 어, 네. 그러니까. 조정하고 음, 음. 뭐 이런 지침이 쫙나오는데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음. 그럴 경우에는 거기는 좀세거든요술 판매 허가를 취소시킨다든가 영업... 아니면은 영업 정지를 시켰다. 아니 그냥 음, 네. 그 사업 면허증을 사업허가증을 그냥 없애버린다든지. 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먹을 때 이제 같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모임이 안고 그다음에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데서 그냥 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제 페리오나 음. 야외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먹는다면, 그리고 아니면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해야 되는데 가인을 음.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테이블과 테이블 넓게 잡아야 되고 테이블 음. 반은 없어요. 그다음에 같이 와도 얘 여기 앉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저기 앉아야 되고 음. 그렇거든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 죠 의미가 없죠. 없죠. 가면 이제 뭐 배달 쪽으로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요즘은 비대면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뭐 IT나 이런 쪽도 그런 거고 웹사이트나 뭐 그런 쪽도 마케팅도 뭐 그렇게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죠. 네. 한국이 네. 의외로 생각보다 빨라요. 한국 네, <웃음> 사람들이 머리가좋아요 네. 네. 마스크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형편이 네. 많이 이제, 아, 좋아졌어요. 지금, 네, 지금 많이, 네, 네, 많이 지금은 네. 그리고 테스트 저기 그때 그때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음... 그때는 이제 아파야지만 했었거든요. 그렇죠. 병원에 입번에도 음성 나와서 보내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에어난거 났어, 났어 그만. 테스트 하나 그냥 보내버려요. 어. 집에 가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많이 퍼지죠, 이렇게. 다. 음. 지금은 이제 의료보험 갖고 있는 사람들, 개인 보험이라든지, 네. 뭐 정부 보험 그 무조건 이제 걸 의료보험 회사에서 다 치료해줘요. 네. 지불해주고, 음. 의료보험 없는 사람은 이제 그냥 정부에서 도 보조 많이 해줘요. 그걸 어차피 못 받으니까 그냥 음. 정부에서 다 지원해줘요, 그냥. 음. 지금은 다.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음. 저희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환상도 못 했죠.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거라는. 것도 그리고 그 전서부터 이제 가게를 안정리를 시키면 이제 그쪽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뭐 매니지먼트 하던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가게 하면서 뭐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쪽의 비중을 더 두고 들두고뭐 그런 건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비중의 차이를 두면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몇 달을 쉬면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유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요번에 둘러보시니까? 네, 네, 그래서 둘러를 보면서 진짜... 너무 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네. 네, 너무 많이 어. 달랐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경쟁이.. 완전 선진국이 됐어요. 네. 굉장히 <웃음> 네. 엄청 치열해요, 네. 아무래도 다행업자 비중이 엄청 네. 많다 보니까. 많죠.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흐지부지 네. 아유 나도 가게 하나 해봐야지 이렇게 차리신 분들은 거의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예, 네. 이제부터는 진짜 진검승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영업자들인 것 같아요 네. 예, 나름대로 실력 없고 그냥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네. 지금은 비중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힘들었던 게 음.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네. 미국도 1년마다 일부씩 올랐어요. 요즘 음. 서1 5불이 됐어요, 지금요. 음. 시간당. 시간당. <웃음> 그거 감당하 힘들거든요. 네. 그래갖고 우리 내 주변에 같은 동종업계일본식당두개큰게 네. 혹시 가부키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가부키랑일본식당큰 프랜차이즈 있어요. 그거 네. 어,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직영으로. 참고편이 음. 하시는 분인데 음. 아, 그래도 일본 요식업계 성공하신 분 근데 그 가게가 지금 정리단계. 인건비 감당이 안돼니 인건비 때문에. 네. 그니까 러 제가 그냥 갑자기 매상이 쫙 오르는 거예요. 음. 갑자기 하루에 천불 이상씩 막, 음. 스님이, 야, 난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대박이다. 음. 하는데, 코로나가 됐던 거지 음. 앞으로 그 인건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스탑된 걸1 5불로 써. 그게 되게 커요 캘리포니아 LA가 이제 1 5불이거든요 음. 그래서 다, 다른 주로 많이 이전을 해요 공장이고 뭐고 음. 너무 세니까 그게 너무 세니까 네. 세정비가... 지역마다 다, 다, 다 네, 다르니까 네. 인건비 상승이 계속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뭐 정보역도 하고 뭐인건농는막 음. 그런 게 없는 미국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다 경쟁이 똑같은데 누가 거기서 살아남느냐 살아남 그거 신경 쓰지 누굴 탓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음. 네. 그 내에서 살아남아라 살아남는 거죠. 경쟁이니까. 음, 음. 경쟁사회니까 마스으로 이기든 마케팅을 잘하든 음. 그 자기 능력이잖아요 살아남으면 나머지가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더 많이 벌겠죠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양극화? 그게... 한국도 네. 그래요. 점점 이거는... 심해질 거예요 지금 한국 나와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시니까 뭐 그전에 계획하셨던 게 어느 정도 잡히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식을 네. 하려고 롤하고 네. 라면하고 같이 이제, 네. 그러니까 일식 분식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렴하게. 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음. 베트남에 닭한 마리를 가져가면 환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 그걸 감이 안 와.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돼요.